간식 먹자. 초코, 간식 먹자. 장수 간식. 빨리 와. 간식. 장수 간식 줄게. 빨리 와. 초코, 아니, 장수 간식. 빨리. 빨리 와. 안 먹어? 빨리. 자, 간식. 자, 여기, 야구이들. 초코, 간식, 빨리 와. 간식 먹자. 오, 간식. 초코 간식 먹자. 빨리 와. <웃음> 간식 먹자고. 간식. 간식. 간식. 간식 먹자. 빨리 들어오세요. 간식. 빨리.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아유, 먹고 싶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빨리 와 간식 간식 간식 간식 간식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간식 간식, 간식 여기 있다고 빨리 와 빨리 들어와 간식 먹지 얼른 들어오세요 간식, 초코, 장수 간식 다 뚫려있다, 다 뚫려있어, 빨리 와 간식, 간식 너무 허접하게 만들었네 간식, 간식 간식 먹자 빨리, 빨리, 빨리 간식 간식 안 먹어? 초코, 장수 간식 안 먹을 거야? 빨리 와봐 간식 먹자 간식 먹자 빨리, 간식 정말 허접하게 만들었다. <웃음> 간식, 간식, 간식 다 먹는다. 범위가 다 먹는다. 장수야. 간식, 천천히 드셔요. 천천히 간식, 장수, 초코, 초코, 간식, 장수, 간식, 장수, 간식, 간식, 간식! 자. 간식! 간식! 빨리 오세요! 간식! 입맛만 다시지 말고 빨리 빨리 빨리 간식 간식 고식 초코, 초코 어디 들어와? 아니 초코 초코 초코 안 먹어 끝.